예 안녕하세요 밤 TV 밤의 눈꽃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거는 네 바로 레인보우 식스 시즈고요 예, 레인보우 식스 시즈 이 병가마다 다 특징이 있는데 오늘 좀 영상을 좀 시네마틱 영상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이제 게임중에 게임중에 이제 <웃음> 제 고치바사삭 갑자기 고치바사삭이래 이제 게임중에 제가 이제 병가를 게임중에 설명해가지고 좀 이해를 못하셨을거예요 여기 이제 병가 영상이 있으니까 보시고 하시는 분들 하시기 전에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어떤 병가를 사고 나중에 나, 나한테 이제 유익, 유익한 병가가 어떤건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자 갑시다 첫번째 영상 어.. 예 공격팀 병가의 텃.. 뭐애저 뭐냐 영어 타쳐? 테쳐? 테쳐? 여튼 EMP를 발사는 그병입니다자 지금 워세요 자! 중간..중간 <목소리> 바다 설명 좀해드릴게요 상대방이 서, 설치한 트랩과 그런거 전자기기 <목소리> 개처 EMP를 폭파시켜서 전자기기망을 헐트러 놓고 <목소리> 몰래 적을 암살합니다 네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 병가죠 바로 네임은 태처입니다예 두번째 영상 흔히 말해서 이제 레인보우 식스 시즈 고수.. 고수분들이 많이 쓰신다는 예, 애쉬입니다 이 병가 정말 추천합니다 고수분들한테요 한 레벨 한25 이상 찍으신 분들한테 추천할게요 애쉬 에루엘의 애쉬가 아닙니다 자 애쉬의 특수한 총이 발사 하면요 저게 드릴이거든요 But I h really 예. 보시다시피 벽을 관통시킵니다. 단지 LC가 좋긴 한데요. 벽을 관통시킬 수있긴 한데 단지 강화 금으로 업그레이드된 그런 그런 벽은 어그한 번에 깰 수는 없어요. 그거는 그 그걸 깨뜨리는 이제 경관은 따로 있습니다. 현재 애쉬였고요 자, 세 번째 제가 말했던 이제 강화 강화된 벽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평가죠 right 네. Throw some C4 into the mix. And you've g 자이병가 엄청납니다 자이변가 특징 그 방어팀에서 처음 방어하실 를때 벽에다 이제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그 그 벽을 저렇게 뚫을 수 있습니다 털미트 자 그리고 두번 네번째는 이제 우리 오버워치 위도우 메이커 그 흔히 말한 위도우충들이 딱 좋아하는 직업이죠 바로 글래즈입니다. 저 개인적으로 좀 쓰나 좀많이잘 쏘시는 분들은 이, 이, 이 병가를 추천합니다. 왜냐면 은 이거 두 방에 바디 다운 하거든요. 헤드 한 방에 후카거든요. 글래즈입니다. Do you know what an artist and a sniper have in common? 글래즈. Details. Like when a touch of color is out of place. When a shadow does not match with its surroundings. or when a shape is not where it is supposed to be the only difference is the stakes m i n o r higher <웃음> <웃음> <웃음> 진짜 멋있습니다 단순한 저 영상 하나 자. 저글라즈 특징은 이제 처음에 이제 하시는 분들 글라즈딱 하시면은 아니 이거 순한데 왜, 왜 스코프가 없어 하시는데 자 모든 병과 특징 모든 병과당개개인의그 스킬을 쓰시려면요 휠업 버튼을 눌러야지 가능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폐주물에 있는 그 글라즈 총은 그 마우스 휠 버튼 누르셔야지만 스커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는 병고구요그 다음 병가 퓨즈입니다 퓨즈 이거는 벽을 어떤 기계로 관통시켜놓고 그 기계가 평평평평 정클렛의 그그통화탄이 그치 그치 똑같죠 정클렛 공할단 평딜 예, 그게 나 발사돼 가지고 폭파시키는 그런 지이죠. 이거 잘만 하면 훅 갑니다. 참고로 벽은 일반 벽에만 가능해요, 여러분들. 저겁니다. 일반 벽이다만 붙일 수 있구요. 저거를. 필업 버튼 누르면 봐셔야 됩니다. 예. 이런 영상입니다. 자, 그리고 그 다음 거는 IQ라는 명가인데요. IQ.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트랩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은 IQ 이분이 감지하시는데 전부 다볼수 있어요. 트랩이 어딨는지, 뭐 밑에 뭐 EMP 폭탄이고 뭐 다. 뭐 펄스는 약간 비슷하죠. 펄스는 사람을 본다 하면은 퓨즈는 기계를 보죠. 안기모띠 네, 전자기를 저렇게 삼잡니다 누가봐도 역캐릭인데 이거? 아이큐는? <웃음> 여캐릭 맞습니다. 패션도 여기여자예요자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이큐를 추천할게요. 제일 예뻐요. 솔바 제일 예뻐요. 애쉬가 제일 못생겼어요. <웃음> 스모크 스모크 하겠습니다 스모크 한마디로 스모크 가스를 이용하는 병가구요. 독가스를 살포합니다. 대신에 본인은 안죽죠. What's in the canister? 주변에 온통 가스터 천지군요. You, <웃음> canister, 자,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스모크입니다. 스모커튼 경우는 이제, 그, 휠업 버튼 누르면요, 가스, 그, 가스 루탄이 나가거든요? 그거를 이제 휠, 버튼 다시 누르면 그게 터져요.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평가입니다. 자, 그 다음, 여러분들이 초반에, 쪼랩 때 많이 쓰시는, 펄스입니다. 쪼랩하고 고랩분들이 정말 잘 쓰시는 펄스. 이병가 진짜 레이버 식스를 하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, 정말, 잘 하시는 분이 하시면 빡치는 병가구요못 하시는 분이 하시면 암이 걸리는 병가입니다 보겠습니다펄스란 마우스일 버튼 누르면 어떤 심장 박동 장치에 나오는데 상대방의 위치를 다수있습니다 네, 이게 펄스입니다. 펄스는 일단 뭐 시네마틱에서는 간단하게 나오는데요. 어, 그냥 저저 저 카메라를 여러분들이 그 휠업 누르면은 유지를 하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. 레이저 감지, 감지가 막이 돌아다니면서 그럼 대충 이제 저기 있을 것 같은 부분에 이제 그 카메라를 딱 놓으면은 동그란 모양의 그 빨간색이 나타나요. 그게 바로 저기 위치입니다. 자, 도그! 말하자면 뭐, 알죠? 레인보우 식스 시즈의 메르시 안입니까 그쵸? 도그, 갑니다. 메딕입니다. 한마디로. m e 앤 i 라이 n 저거, 저거 엉덩이 맞으면 아플 것 같아. And sometimes t 예, 영상이 참 간단하지만 여튼 치료가 가능한 병가구요 자 룩입니다 티, 우리 이제 팀원들에게 방어 방어 병가인데요 팀원들한테 방탄복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방어도 괜찮구요 I trust that the ceramic trauma plate I'm wearing will stop a 357 Magnum round traveling at 490 meters per second I trust myself not to move not to f l i n c h I trust my teammates. 왜 네, 얘네 거기 고기방패? 방캡, 거기 방패지? d y trust me. 뭐 일단 방탄복을 이, 입으면은 너보다 체력은 쩐다이 소리 같아요. 자, 자, 제거입니다. 제거 능력이란 어, 여러분들이 수류탄을 투척합니다. 그 전에 제구가 이미 벽에다 설치해 놓은 어떤 장치 때문에 그 수류탄이 공중에서 허공에서 증발합니다.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. 저도 좋아합니다. 이, 이, 이, 평가는요. They said it could not be done. They said it was designed for tanks. They said I could not make it smaller and more a c c u r a t e They 다만 문제는 어, 상대 팀이 그 수류탄 같은 거를 동시에 다 3개 날렸어요. 그 3개를 전부 다 터, 터트릴 수 있는 거네요. 저기가 계그한 개당 한 개만 가능해요. 예, 그게 바로 아쉬운 점이죠. 예를 들어서 이제 퓨즈가 이제 벽에다, 벽에다 장치를 대고 콩와타를 날리면은 한 개까지는 얘가 터트립니다. 근데 나머지 두 개는 이동을 하죠. 제한 예고가 있는 아이템, 제, 그 아이템 그거는, 3개 있습니다 3개, 3개 고요뭐 3개 중복으로 붙여넣어도 되는데 웬만하면 떨어뜨려 놓는게 좋겠죠? 여러분들 어.. 뭐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, 네, 여기까지 좀하겠고요 그.. 그 <웃음> 영상 많이 좀 봐주시고 진짜.. 예 항상 고맙습니다 예. 자 이제 나 앞으로 이제 배필 1 아니면 이제 레이보우 6로 좀 갈텐데 전진할텐데요 네,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함께 추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중에 봬요. 바이바이!